자 그만 자라서 그만 자라시고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저기요 어머, 어머. 달람님 네 오늘은 또뭐 하시려고요? 아, 오늘은 요겁니다 고릴라 16V 충전 전지가위 전지가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약간 귀농귀촌을 했는데 농사는 많이 안했지만또 반대로 저희가 정원을 꾸미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정말 딱 알맞는 그런 전지가위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충전 전지가위를 저희가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가볍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분리하잖아요. 이게, 이게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한 5kg? 이게요? 아. <웃음> 5kg 아래인데 680g밖에 안 나갑니다. 어? 1kg도 안 돼요? 네, 이거 배터리가 배터리가 200g이에요. 이다 합쳐서 880g. 배터리가 보통 이렇게 큰거 하나 줘요. 근데 이거는 막 전문가분들이 막 하실 때 쓰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깨 빠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입을 때 그리고 가벼운 배터리를 두 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 쓰고 끝날 동안 충전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보통은 다 세치로가랑 만한 것들을 제일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고 오래 쓸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 사용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 키는 겁니다. 전원 키는 건여걸 한번 꾹 누르신대요. 꾹 누르셨죠? 그리고 자 이거 이렇게이 처음에 오면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러면 이 레버를 한번두번딱어립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굵은 걸 자를 일이 많이 없어요. 보통 작은 것들을 많이 자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빠르긴 하지만 약간 느린 것 같죠?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이 레버를 잡고 한 3초 정도 있으면 띠띠 클리어 하죠? 자, 어떻게 벌어지니까 작죠? 훨씬 빠르죠? 그리고 또 다시 레버를 잡고 3초 정도 있으면 띠리가죠 벌어진 모습. 그죠? 이렇게. 20mm, 25mm 두 가지 타입으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걸잡는데할 때는 이렇게 확하게 작업하시면 되고 아니 나는 이런 거 자를 거 거의 없고 거의 짧은 걸 작업을 많이 해. 이럴 때는 이다가 어, 작게 작게 하시면 돼. 나 이제 이걸 다 쓰고 끄고 싶은데 이걸 막 어, 이걸 다든 상태에서 꺼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막 배터리 그냥 막 분리하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잡고 아까 3초 있었잖아요. 한 5초 정도 있으면 자, 이걸 지나서 한번 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터리 누가 꺼졌죠? 그럼 이제 배터리 분리하면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끼워서 저는 배터리 누르고 탁탁 렇게 되는 겁니요 자. 요정도만 아시면 뭐 거의 다 아신 것 같은데 그죠? 배터리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노랗게 여기다가 오일을 넣는 겁니다 오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다 친절하게 다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제품을 뭔가 풀을수 있게 되어 있죠 이 제품은 날을 다 교환할 수 있어요 날 같은 것도 나중에 하다 보면 무뎌지고 하시나 이렇게? 갈아서 쓰시기도 하지만 교체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많이 쓰시다 보면 전부 다 부품을 따로 구매하셔서 교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연장 도구들이 다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날 말고 이 안에 시스템이나 뭐 이런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국산 제품이에요 최근에 뭐전지위 이런것들 들어온 것 중에서 말만 국산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품 수급이라든가 AS가 원활치 않은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요 고릴라 전지가 있는 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AS가 가능하니까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나무를 잘라보면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두릅 나무입니다, 이거. 살아 있는 거. 저희가 살아 있는 나무까지도 한번 잘라보고 그다음에 죽은 나무 가지가 사실 더 단단해요. 잘안 잘려. 원래 살아 있는 게더잘 잘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다 보여드릴게요. 두릅이거든요, 이건. 보시죠. 이게 완전 나무가 돼서 결코 보시면 단면 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그죠? 이 마른 나무야 마른 나무보다 훨씬 더 단단한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를 때 대부분 요 정도예요. 요 정도를 제일 많이 잘라요. 그럼 요런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잡고 있으면, 이제 짧게 보인다고 하죠? 짧게. 이제 빠르게. 특히나 정원 같은 거 꾸미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크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껍질이나 막 이런 것들, 나무 이런 부산물들 있죠? 위에. 멀칭하는 것들 멀칭 재료들을 자를 때 이게 정말 많이 이용됩니다 왜냐면 정원 같은 데 보면 나무 껍질부터 시작해 갖고 나무 가지 그 다음에 나귀엽 이런 것들 덮어 갖고 멀칭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이 정말 요긴하게 쓰입니다 보통은 막 작두 같은 거 이용하시고 하거든요 근데 손다칠 위험도 있고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앉아고이렇게 자르면 금방 막 자르거든요 이만큼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한번 두꺼운 것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근데 두꺼운 거 자르는 게 좋은 건가 모르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 톱으로 자른 겁니다 전기 톱으로 그리고 다 마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단단한 겁 이거 안 자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안 자린다고 성능 나쁜 거 아닙니다 잘,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갑니다 보이십니까? <웃음> 이런 것도 잘려요 보이세요? 이러면 된 거지 뭐 성능은 이거 하나를 오케이네 이 정도면 검증된 거지 얘 이빨 사이에 꽉 차는 것도 자르는데 뭐더 이상 무슨 검증이 필요해요 그정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작은 걸로 해서 다 쓰신다 이런거죠. 대부분 다 이런거 쓰신다. 아, 대부분 다 이런거 쓰신다. 이런거. 다 이런거 쓰신다. 네. 네. 이거를 가볍다는걸 저희가 인정해드리기 위해서 자교당님이 정말 이 공구에 한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지가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교당님이 굉장히 귀하게 잘하셔가지고 자교당님이 잘하는걸 한번 쓰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어볼게요. 이제부터. 어머, 가벼워. 어, 어머, 가벼워. 엄청 가볍죠. 엄청 가벼워 네. 네. 시고 응? 불안하지? 아니, 네, 당겨. <웃음> 보세요. 아니, 일단 가볍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로서 누구나쓸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 진짜 누르는 느낌도 없는데? 응, 그렇죠? 그리고딱 종기 응. 살짝만 누르고 워봐치 어. 어. 자기가 누를 만큼만 반응해요. 꽉 잡아 세요 그렇죠? 아 그죠, 자기가 누른 만큼만 반응해요. 어머 어머. 굉장히 안전해요. 보통 어머 어머 살짝 당겨도 어머. 끝까지 다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제 잘라봅시다. 빨리 어. 그만 감탄하시고.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쉽죠, 가볍죠. 어머. 자, 자, 여러분들, 어머. 어머. 자, 그만 자라세요. 그만 자라시고. 아이, 저기요, 그만하시고 여기 보세요. 자, 자 이제 남성분들 보셨죠 응. 여자들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맞아. 요걸 구매하셔서 응. 이제 그 와이프분들한테 일을 시키시면 돼요 어떻게 써보니까 어 이거 가벼워서 일단은 에, 에, 진짜 무리 없이 저는 한 1시간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 그래서 저희처럼 귀농귀촌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적당한 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것만 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오, 너무 좋다. 네. 어 이거 터치감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로 진짜 네. 가볍고 발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음. 전원할 때 멀칭한다고 음. 저 이거 다멀칭기로쓸 것들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 잘라서 나뭇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거다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여기다 검은 천을 덮어서 음. 이거를 이제 퇴비화 할 거예요 네, 숙성을 시켜서 여기다 2M 뿌리고 나중에 퇴비화 만들 거지만 일단은 비리를 덮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걸 퇴비화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라든가 저희 정원에다가 뿌려갖고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멀칭할 생각을 못하시잖아요. 그냥 버리시잖아요. 고운 것들, 아니면 바크라고 해서 남법들도 돈 주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 전지가에 하나 사셔갖고 이렇게 다부산물로 하셔갖고 이거 발효하고 흡성해서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정원 멀칭 재료도 되고 이걸 퇴비화 시키면 밭에다 뿌려져요. 여기다 EM 같은 거 하나 조금 주시면 조금 더 빨리 수성이 되고 그래서 이런 데도 쓰실 수 있어요. 이미 뭐 이런 충전 전지가위를좀고민하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구매 리스트에 한번 올려놓으시고 한번 이것저것 한번 따져보세요. 아 여기 어떤가, 여기 어떤가. 근데 복산이라는 거, 뭐 명심하시고요. A/S 잘 된다는 거, 그러면 A/S 잘 되고 가볍고 배터리 두개 주고 그럼 끝났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세요. 꼭뭐이거 추천한다고 해서 뭐야 제가 추천하니까 이게 제일 좋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비교해 보시되 여러분들 그 비교 리스트에 이 고릴라 충전 전지가에서 한번 올려놓고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한번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는. 요걸 지금 제품 받아서 시연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쓸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자그작 t v 이제 뭐 기농기 천하고 막침 꾸미고 이런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마 그 영상 속에서 이거 자주 보실 겁니다 앞으로 한번 눈누게 보세요 얘들이 직접 쓰는지 안 쓰는지 아마 요거 자주 올라오게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충전전지가 이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제품들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좀 뭐가 미심적인데 좀 부족한데 이런 거좀 테스트 좀더 해보세요 이런 건 어때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써 보고 확인해 보고 댓글 달아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댓글로 좀 문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